starch 전분 여러 종류의 전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쌀뭐 옥수수, 밀, 보리, 귀리, 기장, 감자, 메밀 자, 이거 전분 입자 형태를 현미경으로 봤는 모양입니다. 자, 현미경으로 본 모양인데 어떤 구조이냐? 이와 같이 1사 1, 4, 1, 4 결합으로 이와 같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밀로즈 구조입니다. 알파 D 글루코즈의 1, 4 결합입니다. 알파 D 글루코즈. 그런데 이것이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낯선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나선으로 꼬여져 있다. 그러면은, 자, 아밀로즈의 사슬 길이에 따라가지고 요드 정색 반응, 다시 말해서 요드를 갖다가 아까 우리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 코일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 코일에 이 코일에 요도가 이제 흡착이 요도가 흡착이 그러니까 요도 요도를 갖다가 에, 요도 전분 반응이라고는 하 반응을 여러분 실험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요도가 이 코인 사을 속에 이제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사을 길이가 포도당 분자 수에 따라 가지고 낯선 구조 회전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포도당 분자 수가 작고 회전수가 작으면은 요드가 거의 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포도당 분자수 사슬 길이수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회전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색깔이 요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점점점점 짙어지면서 무색에서 갈색 적색 자색 청색 우리가 원하는 게 요도 청색 반응 일으키잖아요. 청색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색 정도는 나타나야만 나타나려면 포도당 길이가 이와 같이 한 35에서 40, 45 이상 회전수가 6, 7 내지 9, 9개 정도 회전수 있어야 그 안에 요드가 포접되어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도 반응을 시켜서 보면은 아 청색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이 사슬 길이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 회전수가 아 이렇게 한 아홉 개 정도 회전수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어디 요도 이 색깔 반응 이용해서 우리 잘 쓰고 있는 하나 실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식탁이나 그릇이 세척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 이 요도 이 정색 반응 딱 해서 떨어뜨려 보면은 벌써 색깔이 안 나오고, 뭐뭐 뭐 적색, 자색, 청색이 나온다면은 세척 옳게 안 됐다는 얘 맞죠?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해보세요. 쉽잖아. 그 다음 여기 요도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코일로 나선으로 되어있는 이 안에 요도가 이렇게 쫙 들어가서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청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밀로즈 요도 복합체를 형성해서 색깔을 나타낸다. 그다음 아밀로펙틴. 자 아밀로펙틴 분자 형태 에 관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뭐 어, 표현했는데 자,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어디가 환원말단이고 어디가 비환원말단일까? 음? <웃음> 여기서 환원말단과 자, 환원 말단이라는 얘기는, 환원 말단, 비환원 말단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어, 이거 벌써 이렇게 나왔네. 자, 1, 4, 1, 4, 1, 4, 1, 4 결합. 제일 끝에 여기가, 자, 1, 4. 이래서, 고리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럼 141414 가면 우측에 가 고리가 열릴 수 있는 환원 말단입니다 좌측 이거는 비환원 말단입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전분을 갖다가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요 X-ray deflectometer, x 선을 조이면 x r a 선이 이렇게 회절이 됩니다. 회절이 된다는 얘기는 안에 이렇게 조밀하게 요, 요게, 그러니까 x 스 선이 회절되는 요 층이 지금 보세요. 조밀하게 요, 요 부분이 X-ray를 회절시키는 하나의 면입니다. 면이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녹말 전분에 녹말 전분을 엑스레이를 조여 보면 엑스레이가 회절 이렇게 엑스레이가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 반사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에 살의 전분의 결정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쌀하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호화시켰는 뭐 살밥이나 감자나 호화시켜버렸는 경우하고 자 엑스레이 회절 데이터를 보면 은요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는 살, 감자, 고구마가 응? <웃음>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호화되는 밥은 어때요? 자, 이 쌀, 감자, 고구마 호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조밀했죠. 그런데 이게 그 결정 구조가 많이 흩어졌죠이흩어졌는 부분이 결국에는 수화, 물이 들어가서 수화된 상태입니다. 결정면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젤라틴화 몰랑몰랑하고 이빨로 씹기도 좋아요. 그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밥. 자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정 구조에서도 쌀, 감자, 고구마 다 달라요. 다르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봤다. 그다음 자 전분이 분해해야 됩니다. 소화 분해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알파 아밀레이저, 베타 아밀레이저, 글루코 아밀레이저. 자, 효소 이름입니다. 효소 이름. 자, 작용하는 지점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알파 아밀레이저는 전분의 1, 알파 1, 4 결합을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켜버립니다. 무작위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 버립니다. 자 어디에 존재하냐? 우리 타액, 침 속에 그다음에 최장에게 그다음 바라 종자나 미생물 등에 존재를 합니다. 자이 알파 아밀레이즈는 아밀로펙틴에서 알파 아밀로즈가 작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을 알파 아밀로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알파 아밀레이즈, 아밀로펙틴에서 자, 이 알파 아밀레이즈가 작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자를 수, 더 가수분해시킬 수 없, 없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한계 덱스트린이라는 용어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덱스트린 덱스트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덱스트린 그다음 베타 아밀레이즈 있습니다. 아, 아, 여기 하나 빠졌다. 이거 마무리하고 가자. 자, 전분을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용액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액화 효소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액화 효소. 자, 무작위로 자른다. 무작위로 그 다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베타아밀레이즈 베타아밀레이즈 이거는 전분의 알파 원포 결합을 메가당 단위로 말단에서부터 가수분해합니다. 자 매, 메가당, 엿당 얘기입니다. 말단에서부터 메가당 그러니까 두 개씩 이 당뇨 착착착착착 가수분해시켜냅니다 어디에 들어있냐 감자, 곡류, 두류, 엿기름 엿기름 타액에도 존재합니다 주로 우리가 엿기름 이거 가지고 음식 많이 만들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베타 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링 앞 알파 같이 아밀로펙틴에서 베타 아밀레이즈가 작용하지 못하고 남겨진 부분을 베타 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다음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메가당과 포도당 함량을 증가시켜 단맛을 높임으로 다른 말로 당화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베타 아밀레이즈입니다. 그다음 글루코아밀레이즈 혹은 글루코아밀라제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분의 알파 원포, 그다음에 알파 원식서, 뭐 알파 뭐 원설이 뭐할것 없이 자 말단에서부터 무선 단위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 시키고 립니다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 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 메가당 가수분해효소 또는 감마아밀레이즈라고도 부르는데 글루코아밀레이즈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다음 동물의 간조직과 미생물에 존재하고요. 알파원포결합으로 구성된 아밀로즈는 모두 분해가 가능한데 아밀로펙틴은 한 8-90% 정도밖에 분해를 할수 없다. 결국에는 고순도 결정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는 효소다. 아마 글루코아밀레이즈는 그렇게 자주 접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알파, 베타. 이걸 뭐 감마라고 이름을 혹시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게 글루코아밀레이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자, 이거 가수분해시킨 내용이 자,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베타, 알파, 한계, 덱스트린은 이제 설명됐죠? 그죠? 자르고 자르고, 못 자르고 남았는 부분이 한계, 덱스트린이다. 베타 아밀레이저는 아, 말토즈 형태로, 말토즈 형태로 딱 아주 질서정연하게 엿당 생성했잖아. 알파 아밀레이저 보세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막잘라놨어 뭐,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뭐, 삼당류도 마음대로. 소당류 형태로 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전분의 호화. 다른 말로 우리가 쌀 가지고 밥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젤라티나이제이션, 젤라틴화 그래요. 전분이 됐다는 얘기는 생전분 미셀 구조, 팽윤된, 팽윤이라는 얘기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물이, 자, 전분이, 생전분이 이렇게 구조를 띠고 있다가 이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전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팽윤이 되고 나서 전분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분용액이 되면 호화가 됐다.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 전분종류에 따라 호화가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분함량에 따라서 호화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pH에 따라가지고 호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는 높으면 호화가 잘 돼요. pH는 pH 변화에 따라 어떻게 호화에 영향을 줄까 염류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호화에 반대되는 이제 노화입니다. 자,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다 똑같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을, 노화를 빠르게 하는지, 노화를 더디게 하는지, 자, 이 부분이 우리의 주 관심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노화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냐, 그 방법. 그다음 나오는 것이 호화가 아니고 노화도 아니고 호정화라고 그러는 용어가 나옵니다. 호정화, 영어로는 dextri, dextrinization, dext, 여러분 dextrin, 아까 덱스트린, 한계 덱스트린 얘기가 나왔죠. 자. 덱스트린화를 호정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호화노화와 다르게 뭐가 얘기가 되냐면은 수분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만 가합니다. 16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은요. 가수분해 또는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뭐 가용성 덱스트린이 형성됩니다. 이걸 호정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 여러분, 살이나뭐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나 뻥튀기 하죠. 그죠? 뻥튀기. 그다음 밑숫 가루. 미숫가루 우리 많이 만들어 먹죠. 그겁니다. 호정화. 자, 그럼 호정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열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식그 그 식품 속에 물은 첨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수분이 적어도 십몇 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만 가하는데. 식품 속에 사실은 수분은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수분이 어찌됐든지 열에 의해가지고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열 분해가 일어나서 그 농말 분자가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물에 싹 녹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일부 녹는, 녹, 녹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호정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덱스트린 종류 및 특성, 가용성 전분이라는, 그러니까 가용성이라는 소르블 스타치, 전분은 전분인데 물에 녹는 전분입니다. 자, 물에 녹는 전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니다 생전분을 물건 염산으로 처리해서 침지 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용액이 산성을 띠지 않을 때까지 물로 수세하여 건조시켜서 얻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전분인데 물에 녹는다 이 얘기예요. 왜 이래 녹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녹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구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영, 어, 포리모 형태를 띄고 있다면 물에 안 녹아요. 그런데 이 염산으로 처리하면서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물에 녹을 수 있는 정도의 가수분해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용성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생전분처럼 냉수에는 잘 분산되지 않으나 아, 뜨거운 물에는 잘 분산되어 교질 용액을 만든다. 그다음 펠링 용액을 환원시키지 않으며 요도 정색 반응에서는 청색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가용성 전분또 전분의 가수분해물로 덱스트린이기는 하나 다른 덱스트린, 덱스트린과 달리 이 가용성 전분은 이 전분의 유도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밀로덱스트린, 뭐 에리스로덱스트린, 뭐 아크로덱스트린, 뭐 말토덱스트린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덱스트린이라는 어 종류도 있다. 자 있다. 그다음 섬유소는 섬유소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베타 원포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체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누리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포도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과당입니다. 과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 자, 이게 전분구조고, 이게 글라이코겐 구조고, 이게 섬유소 구조입니다. 자, 글라이코겐, 어떻게, 이거는 글라이코겐, 글라이코젠, 글라이코겐, 우리 몸에, 몸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팩틴 물질이, 팩틴은 이와 같이 갈락트론산이 알파 원포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어디? 자, COOH, 카복실 산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COOCH3, 메톡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팩틴, 팩틴을 이용을 해서 잼, 여러분 잼 만들잖아, 그죠? 자, 이거 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펙틴 종류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 펙틴 고메톡실 아까 얘기했던 메톡실 그는 요 부분 자요 부분 메톡실 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메토 메톡실 그다음에 저메톡실 펙틴 갤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젤리가 잘 만들어지냐 잘 만들어지지 않느냐 고메톡실 팩틴은 겔과 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메톡실은 잘안 만들어지면 칼슘같이 두부 응고시키듯이 자 이런 칼슘이온을 집어넣으면 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헤미셀로코스 키친 키토산 거는자 이게 키친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알파 원포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아미노당입니다. 아미노당이에요. 그 다음에 금, 금류 대표적인 우리 많이 쓰는 아라비아, 금, 뭐구아금뭐 카라기난 등등 이런 금류 주로 안정제로 그 다음. 구화금 아이스크림, 빵, 뭐 드레싱, 치즈, 그다음에 카라기난 잼, 젤리, 아이스크림, 기름, 유화, 뭐의 예, 안정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급류입니다. 다 이것도 다 다당류입니다. 많이 쓰는 아가, 한천, 뭐 미생물 실험에도 쓰겠지만은 홍조류 우목과 사리에서 추출된 다당류입니다. 제과 안정제, 젤리 원료, 뭐 미생물 배지 등에 사용되고, 그다음 알긴산, 미역, 다시마 같은 갈조류 세포막에서 추출했습니다. 당 유도체, 만유론사, 만유론닉 애시드글루크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잼 등의 점정제, 그러니까 점도를 올려주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당류에 대한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